이해 줄게 이줘야될것 어? 같은데? 좁, 좁, 좁 먹고 있는데? 자 어때? 무맛야무 맛이다 뭐 <웃음> 아, 이거 10mm라도 먹이면 진짜 잘먹이는 거래. 아! 어이, 배려다. 아려배다다 배려다. 배려다. 배려다. 배야 오쭈쭈쭈오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아쭈쭈쭈쭈쭈한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이 그래, 전체적으로 제고는것 같아요. 제가 이게다 내가 손을 잡고, 만드는 데이고 One, two, one, two, three, four, three, four, t 라 r 빨리 들 이거 또는 백분 마시지. 우손들다는 백분 맛있다자아손들어갔다 아우, 다아다누우손다 누가 손들 누가 아우, 손 들었다. 누가 그다 아우, 손들다 그 자, 쌈도 오치나 오!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래 자꾸 래라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웃음> 야왜 영상 찍으려니까 갑자기 그래? 그러... 아, 어떡해? 마 살이 안빠지 왜냐면 너무 잘 먹거든 살아!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오, 오. 진짜 큰 나무야. 뭔가 봐. 마을을 지켜주는 헬스장 고인물인가요? 아, 어? 이파리가 다어어분명파에 아니 이렇게 앙상해졌다고? 아니 3월 달에는.. 7, 8월 사이에 고아 그래? 야, 앙상해졌어! 겠어 응, 아니 너무 앙상해! 용건 있어? 아, 저 보이죠? 다가지고 <웃음> <웃음> 진짜 사어 엄청 게 가네 엄마 보세요 안녕 어디야와 신기하다 다 밖에 없네 소중하게 꼭고 있는 것 보다 소중 오 대박이네 아 여기 왜 오는지 알겠다 나겸 아, 사람이 엄청 많아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지? 나겸 <웃음> <웃음> 야너 아까 웃다가 이렇게 <웃음> 좀나가 스가쭈가지고 너무 사랑 같아 나 털이 맛시냐 지금 사람 없을 때 두둥 잠시 멈춤쭈뀨방에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